네안녕하십요까 여러분 떡상남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베넥과 솔리드 엑스측에서 ETF를 신청해야 되는데 연기가 되었었죠? 사실 그 부분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수 있고 하지만 희망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이제 2013년 첫 신청 이후 이번에 네번째 신청을 하게 됐고 네번째 연기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거 때문에 뭐 하락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SC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ETF가 검토를 해왔었고 어, 앞으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9월 2 0일날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9월 15일에 나오는 것도 있고 어, 상당히 많은 그 이슈를 받았던 윙클보스 비트코인 ETF는 이미 denied입니다. denied. 이건 아예 아니다. 그리고 솔리드X 측에서는 reformatted.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만든거고 근데 이번에 결과를 이루어서 이게 9월 30일로 미뤄졌었죠. 제 생각에는 이제 9월달에 검토를 거치면서 다른 e t f 관련해서 한꺼번에 고심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직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남아있고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견된 것인데 주의할게 딜레이드라는 것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딜레이드입니다. 비행 출발시간이 연기가 되다고 해서 비행기가 안뜨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목적지를 가기 때문에 단지 승객들은 공항에 더 있을 뿐이고 다음 플라이트를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sc는 아직도 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일반 투자들에게 자 피해를 안주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 각을 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케이 우리 솔리드 엑셀 베네클 어, 검토를 할게 그래서 한번 열심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벤엑과 솔리드엑스 측에서는 SC에게 다음과 같은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총네가지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왜 승인을 하지 않았냐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어떻게 변해 왔고 세 번째 우리 벤엑 그리고 솔리드엑스의 비트코인 ETF는 이렇게 다르다. 승인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익이 된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SC 측에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린 어떤 답변을 내는지에 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됐는데 다 다를 순 없고 중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왜 거절하게 되냐면 SC측에서는 e t p 관련해서 그 가격 조작에 관한 충분한 디테일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작 방어에 관련된 요소들이든지 체계, 규칙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에서는, 그리고 지금에서도 그때서나 지금에서나 비트코인 아직 초기 개발 단계라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개발이란 말도 솔직히 조금 어불성설인데, 아직은 시장이 초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승인할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입장을 보였었죠. 거래소와 시장 감사 및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야 가격 조작을 방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 시장은 초기 단계고, 시장이 작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크과 솔리드엑스의 주장 그러니까 이걸 왜 승인을 해야 되고 어떤 근거를 펼치고 너희들 어떻게 이게볼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네크두 번째로 보시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ETF 상품의 변화 그리고 그 시장 구조의 변화와 단지 2017년 이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을 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첫 번째 변화 그니까 이유는 이미 많은 파생 상품이 나와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1일 거래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수업도 되고 옵션도 되고 파생 상품도 되고 마진거래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건 동의가 돼요 두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게 프로덕 d u c t p 그러니까 상품에 관련된 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냐는 건데 우리는 가격 산정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충분히 제도 절차를 검토해왔다 첫번째는 OTC 인덱스에 걸쳐서 우리는 OTC 플랫폼을 따라서 가격 선정하게 될 것이다가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작할 수 없다 이미 OTC 측에서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그 조작할 수그 조작할 수 없다가 두 번째 이유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번째 OTC 비트코인 그 거래는 이미 CFTC가 중재할 수 있고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SC 측에서 걱정하는 가격 조작이라든지 뭐 다른 법적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게 부지하지 않다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에 그렇게 뭐 가격 조정이 있으면 OTC 있는 c f t 를 통해서 즉시 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OTC 시장에서는 이미 CFTC가 법적 규제에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Market Structure 시장 구조 자체가 이미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체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미나이라든지 다른 측에서 그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었는데 이미 CM이나 CBO이나 제미나이 측에서는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를 거쳤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교환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그 염려가 해소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이 상품 구조는 리테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인스티튜 i t u t i o n a l Non-Retail Investors 기관 투자자들에게 특화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걸 투자해서 피해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용이기 때문에 SC측에서 더 규제하기 쉽다라는 논리를 은연중에 깔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되는 것은 이미 제6조 5항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Direct Investment in Bitcoin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문제가 없다. ETF를 운영한 자산회사에 투자한다고 보는 게좀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irect Investment in Bitcoin,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전통적인 그 자본시장 인프라는 비트코인을 다룰 수 없다. 우리는 할수 있고. 두 번째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네번째는 해킹과 컴퓨터 에러 관련된 운영하는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비트콘 인이뷰를 다룰 수 있거나 비트콘인 투자하는 기관들의 단점을 좀 나열하게 되는데 자 xpt 프로바이더는 뭐 여기 보시면 리 크레딧 리스크 뭐 리스크 엄청 많아 리퀴디티 겁나 없어 리스크 겁나 많아 보험 상품이 없어 근데 얘네들은 2 0억의 그런 마켓캡을 있고 얘네들은 20억의 AMU를 이미 축적해왔다는 거고 GBTC는 75프리미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어요 근데 자, 자, 비트코인은 이게 ICO도 아니고 파생상품도 아니고 중앙팀에서 그 가격을 조장하거나 덤핑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 9년동안 충분한 그 거래 기록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 Vanek 베넥크 솔리드엑스 비트코인 ETF는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투명하다 투명하고 OTC 인덱스를 통해서 투명한 가격과 책임을 질수 있다 그게 두번째고 첫번째는 보험이 어느정도 우린 껴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들을 위한 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규제할 수 있고 어, 알아볼 수 있는 용이가그 트랙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이미 ETF 발행권자다 오랫동안 이 산업에서 경험이 있고 실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 460억 달러의 AMU를 이미 수척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Vanex s o l i d x ETF를 하게 된다면 이미 그 ETF에 관련된 그러니까 ETP, Exchange Traded Product,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트코인 ETF의 그런 기준점을 완전히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첫 기준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법적으로 어, 보호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연기한 것일까 s c 측에서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매니플레이션이 취약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사실 누가 정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자심리가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넷 에셋 a 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미니플레이션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SC측에서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확한 가격 산적이 힘들죠. 거래서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나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입 환차익이라든지 다른 어, 레버리지 사용해서 파생을 통해서 마진을 얻는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콘 ETF에 만약에 승인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ETF 거래속도를 비트코인 시장이 따라갈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ETF는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비트코인 시장이 이 비트코인 ETF 거래속도 따라갈까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판차익이 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쓰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 어떻게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그 가격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받고 뭐규제할수 있는지 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비즈엑스 바른 거래소에서도 가격 조작에 관해서 그런 충분한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SC측에서는 아직도 어 많은 염려가 있고 검토 중이나, 중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9월달에 승리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금 ETF가 2003년에 3월 28일 첫초기 됐을 때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상승폭을 어, 보았죠. 근데 이게 ETF 자체로는 사실 오랜 기간 장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무려 9년 동안 약 478%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그 가격 상승률을 볼수 있고 이때 이후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어, 조금씩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락세일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고 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